이렇게 하니까 진짜 인어 같다 다들 신기해라. 근데 꼬리를 가늘 수고모 하고 있어. <웃음> 색깔 진짜 예쁜 꼬리들 진짜 많아. 요거 봐봐요. 색깔 너무 잘 맞지 않아요? 근데 다들 되게 잘 맞아. 와 이쁘다. 이거 근데 여러분 양털 색깔뿐만 아니라 이거 컬러 코드 적용이 된대요 사실. 어어 검정. 어 이게 그. 인어 꼬리가 모드적으로 칼라코드가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진 모드라서 이거 오. 색 거의 무한대래요 아 케빈님 생각... 저러고 있으니까 바지 안 입은 거 같네? <웃음> 어 남사 싫어 이걸 하이 실종으로 만들어버리네? 야 지금 어, 하이... 바지 입은 사람이 어딨냐? 어차피 이러면 <웃음> 다하이 실종 아닌가요? 그럼 아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 위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살짝 야, 너는 지금 바지 같은데. 계속 꼬리치고 있어, 너는. <웃음> 근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은, 우리 스트리머들끼리도 지금 팀을 안정했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스트리머 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기능들, 지난번에 또 조선전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래시 KW 팀을 치면, 이렇게 깃발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팀이다 그럼 요거를 딱 눌러보면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수장이 한명만 하는거야 그 팀의 수장 한명만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KW 세띠고 E띠고 최캐빈이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옐로우 국가에 등록 그 다음에 KW팀을 다시 치면 이제 그 노란색 깃발을 내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좌클릭 국가원 임명 우클릭 정착지 설정 이거 정착지 여러분들 잊으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스폰킬 방지를 위해서 그때 해놨었죠 요거를 이제 좀 넓힐 거예요 그 당시에 스폰킬 없애자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경우 있었어 그죠? 음. 어 실제로 하는 경우 있었기 때문에 스폰킬 방지 구역을 조금 더 넓힐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F 국보 설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왼손 들기를 하면 짜라란 요렇게 오 그럼 여기가 지금부터 캐빈 님 기지인 거죠? 그런거죠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내 생각에 이거를 아예 감싸지는 말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음. 그래서 일단 좌우 위는 이렇게 막을 수 있지만 요 바닥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도착한 지점에 설치를 그냥 합시다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 음.. 어어어어 어, 어, 어. 음. 저기 밑에 마그마 블럭 뭐.. 흑요석 단계까지 내려가지 맙시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좌표가.. 어... 안 뜨네요? 좌표? <웃음> 대박? 네. 깜짝 놀랐어요안 떠서 좌표가 안 뜨게끔 해놨었나 그때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했었구나 와..씨.. 여도 그랬어? 그랬던것 같은데? 그.. 달라진거 없거든요 설정이 오 아무튼 어쨌든 요런식으로 해서 한 요정도에만 설치를 합시다 라는게 일단 제 생각이고 왜냐면은 또 너무 그렇게 빡세게 하면 끝이 안날까봐 기능 설명 요정도로 하고 오늘 해야될건 일단 팀 뽑기 어, 팀 뽑기 그 다음에 이따가 끝날때쯤에 기능 설명 다 끝나고 팀 뽑기 끝날때쯤에 칼을 하나씩 뒤워 드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속전쟁을 한번 해볼겁니다 와우. 아, 그리고 오. 뚜뚜님 바지 다시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바지요? 바지를 입으면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디그디 디그. 네. 비주얼이 안 좋잖아 <웃음> 그렇기 때문에 <웃음> 네. 인벤을 여세요 인벤을 여셔서 캐릭터 오른쪽 아래 갑옷 모양 네 그거 클릭하시고 나오는 그 창들 있죠 거기 부위들 어 왼쪽 네모를 네네. 흰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왼쪽 위 네모를 아아 아, 됐어요 오케이 오 설치할 자리 막 생각해 놨는데 제한이 걸려 버리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네 그렇지 이게 너무 빡세게 하면 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격하는 팀이 불리한 경우가 생겨버려 공격하는 팀만 불리한 경우가 생겨버려 아 다시 생각해야 되네 <웃음> 어떡해 빡세게 준비해왔어 나머지 우리 아니, 멤버들 아무 생각 없이 만는데 지금 아니 <웃음> 뚜뚜 형님이 계시니까 저도 그에 걸맞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와야지 상대가 아, 될거 참... 같으니까 <웃음> 아 우리 지금 멤버들 아무 생각도 없을 텐데 이거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자 뚜뚜님의 미친 짓에 못 돌아가 <웃음> 그렇게 해서 갑옷을 우리가 지워버릴 거니까 서로 어떤 장비를 꼈는지 우리가 전쟁 중에도 모르게 돼있어 이제 음 상대편이 철을 입었는지 다이아를 입었는지 몰라요 서로 모르게 되고 그래서 싸울 때또 긴장감이 추가가 된다 암튼 그렇고 지난번에는 왜 그런 게 있었어요 당나귀 그래가지고 어, 당나귀 상자를 어. 이용해서 보급을 또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 응, 음, 그래서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보급하던지 뭐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혹시 몰라 지상에 당나귀 스폰 된거 우연히 찾아가지고 둥둥 떠게 다니고 아히배 태워놓고 끌고 다녀 그러니까 어,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지 어떤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고 그러면 요거는 다들 이해 되셨나요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 요거 설치하는 거 이런 생각은 내가 처음인데 그냥 아예 그냥 밸런스 생각 없이 그냥 뽑기로 한번 나눠볼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네 해봐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 지금 몇 명이죠? 와 그랬는데 꾹두 재환 케빈 님 같은 편이고 나머지 멤버들 그, 팀 그, 나눠지면. 아 근데 카메라 있는 거야? <웃음> 뽑자고 했을 때딱 드는 생각이 왜, 왜요? 왜 뽑아요. 몇 <웃음> <웃음> <웃음> <왜> 뽑아요? <웃음> 크리에이터 분세분 분 모였으니까 음. 세 명이서 가르고 한 명씩 뽑으면 되죠 아~~ 이렇게 음. 돌아가면서 아뚜한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돌아가면서 뽑자 네그지그지 음. 우리 또 카메라에 나와야 되는데 음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아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다 각자만의 시점이 있을 거고 좋아 좋아 좋아 오. 근데 저희 여덟 명 아니에요? 저희 지금 여덟 명이라서 한 분이 비거든요? 어, 네. 제가 한명또 데려올 수 있어요. 원하시면. 누구, 누구요? <웃음> 시청자? 아니, 그. 큐디파이 데려와 주세요. 그... <웃음> 혁강이라고? <웃음> 아, 아, 일단, 아 일단. 아니, 너무. <웃음> 아니, 제, 그, 제 남친 있거든요. <웃음> 아, 그는 있대요? <웃음> 마크 마크는 있어, 마크 있대요. 있어, 마크 있어. <웃음> 야, 그럼 여기 혁강님 있다고 치고 이는 거 하고 이제 뽑읍시다. 혁강. 아무튼 나 저기 할게. <웃음> 네. 일단 뽑자. 한 명은 내가 어떻게든 구해 볼게. 그냥 임시 색깔로 하자. 근데 미안한데 내가 발사기 설치했으니까 누가 센스 있게 버트 좀 설치 해 줄래? 미안한데. <웃음> 내가 지금 손이 하나라서. 날 나가요. 어, 물속이라, 물속이라, 물속이라. 야, 레버? 레버나 버트, <웃음> 레버나 발판. 아니 버튼 설치가 안 되면은 그냥 말지 저거 뭐야 저거 위에. <웃음> 쓰레기 둥둥 떠 있는 거 봐. 레버도 안 돼. 음. 레드스톤 블록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설치했다 부셨다가. 그만해! <웃음> 이걸 어떻게 뽑지? <웃음> 여기서부터 문제네. <웃음> 뽑는 거부터 문제가 되어 버린. 아니,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레드스톤을 음. 하나 놨다가 아, 놨다가 깼다가 <웃음> 그렇게 해보고. 하자. 그렇게 하자. 네, 나 따왔겠다. 야, 그러면 웬만한 전자 장비도 안 된다는 얘기네. 물속에서는. 와. 와 아, 진짜. 뚜뚜님. 네. <웃음> 나갔어. 아, 발판은 <웃음> 설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음> 버튼 누가 종류불로 부셔 버렸어. 됐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거 오. 발판 밟을 때 위더 위도... 어, 아니 안, 안 걸려. 자, 됐어. 자, 그러면은 왕은색 세개 넣었어요. 잘했어요. 저게 센스지. 와우. 다른 직원들 뭐 하나? 보는데요. 유명하는데요? <웃음> 보고 있는데요. 응. 음, 잘 봐. 네. 음. <웃음> 아니 안볼 건데요? 아씨 저기 연과장. 왜? <웃음> 네? 그 사무실에 거기 금고 보면은 사냥용 엽총 사다둔 거 있어. <웃음> 아 두총 두 개나 사다 뒀던데어 오늘은 내가 회를 떠야겠어. <웃음> <웃음> 어떻게 칼도 어떻게 잘 비벼볼까요? <웃음> 어 갈아놔 333 넣어놨고요 일단 한번씩 뽑아봅시다 아 근데 우리는 뽑을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거를 뭐 캐빈 없는 캐빈 팀이야? 트리 뽑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다 여기 뽑아갑시다 뚜님이랑 아니 이거 버려 아우 죽지도 <웃음> 못해 각자 어떻게 잘 주워봐 이거 흘러가는 거어이 <웃음> 어, 저 버그로 인벤 꽉 차서 안 먹어줘 아니 이 사람아! 전... <웃음> 들어오자마자 버그야!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웃음> 음. 왜, 왜 꺼내요 이거? 아니지 너네만 스테리만의 필요 없 되니까 어. 자 일단 해봅시다 누구부터 가볼까? 빗소리부터 가보자 <웃음> 오케이 빗소리 프로필 읊어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광석 겁나 잘캠 지난번에 거의 위수위 나라에 어떤 성을 짓는 데 1등 공신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그 성벽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조선전쟁을 보시면 거의 만리장성을 세운 어떤 공신이죠? 가장 예. 먼저 패배한 왕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죠 일단 뽑으세요 좀 말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뽑아요? 아 있구나 어! 나랑 같은 팀이다! 오! 아 씨. 어? <웃음> 아이시 아이씨야아이씨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어느 아이시를 탈까나 너 찐텐이었잖아 방금 아 아니야 아니라고 방금 아, 너 찐텐이었어 진짜 아, 아 짜증 나는데 말 걸지 마 지금 아. <웃음> 그러면 언제 걸면 돼몇분 뒤에 저는 프로필 안 해주시나요? 음 지난번에 한거 없어 없었... 어, 어? 어? 어 <웃음> 저번이랑 같은 조합이다. 잠깐만 하고 있는데 <웃음> 느낌 <웃음> 다안 돼? 어? 내가 먼저 뽑을게. En... <웃음> 어 설마 <웃음> 설마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연비가 뽑았는데 또 흰색. 흰아 이제 형 나한테 말걸어도 y 예스, 예 e 예 y 예 s 예 e 예 y 예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아연 과연... <웃음> 프로필 안 해주세요? 자한 팬이 프로필 나는 해골새 <웃음> <웃음> 어? 아 오오 큰일났다 어떠생님아 큰일 뭐야? 큰일? <웃음> 큰일이요? <웃음> 제, 제가 제일 심란하거든요 지금 <웃음> 예? 에? <웃음> 저큰 도움 됩니다 네에 아, 말안 네. 듣는 두명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가말안잘고 제일, 아니, 말안 아니고, 제일 어린 애들 두명 데리고 가서 지금 맞아 어? 그니 그러니까. <웃음> 어 우리 두 명이야? 야 어? 진짜 이렇게 되면은 진짜 혁강이가 내 남친은 맞긴 맞다. 소라 아, <웃음> <웃음> 어떡하냐 커플 사이에 껴가지고 힘들겠다. 아님 내가 아는 사람 들려도 돼? 누구? 있어. 말을 해 누군지. 누군데? 하율님이라고 있어. 하율님. 율 아, 하율님. 아 되게 음 죄송한데 사심 채우시려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형 네. 이분이 음. 우리 팀으로 오잖아? 음. 그러면은 음악 단장이 되실 수 있어 바이올린을 키시거든 바이올린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야, 마, 전 바이올린 중분할 거. 때 이제 막 어? 내 생각에 뚜뚜 님은 좀 조심하셔야 될게한 팬이 아마 그쪽 팀인데 우리 팀에서 더일 많이 할것 같아서 <웃음> 아니, 아니 뚜뚜 님저 믿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 우리 팀에서도 일, 하는... 일 많이 할 거야 담밴아 일로 와봐 뭐 하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어여 이거 가지고 좀캐봐봐봐 뚜뚜 님 저런 것만 좀 막아주시면 뚜니님 <웃음> 음... 여기 앞주머니 보여요 여기? 후드 앞주머니? <웃음> 진짜? 아예 네. 어, 네, 보여요 저기에 앞주머니. 이렇게 손딱 집어넣어서 종이 끄내면 거기에 배신이라고 써져있거든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 <웃음> 저거 지금, 지금 이상한 이제... 사람 만드는데 저 그런 사람 아주 충성을 그리고 다는 사람입니다 얘는 3분마다 한 번씩 어디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맨날 맨날 뺀질 뺀질 돌아이녀가지고 네. 좋은 거를 탔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은 무조건 얘 주머니에 있어요 어, 협동을 하네? 이런 모습 한 <웃음> 번도 안 보여줬으면서? <웃음> <웃음> 어? 저 아이디어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비 오면 은 지상 위에 올라가도 데미지 안 받게 하는 거 어때요? 비 오는 날 네. 와 되게 아이디어 음 좋다, 저거. 그렇죠. 어 비오는 날은 올라가도 되게. 오, 오 좋아요. 그거는 한번 해볼게. 어 너무 좋은데? 죠어 너무 지금 뭔가 어 뭔가 컨셉적이고 너무 좋아요. 음. 역시 아이디어 뱅크 뚜뚜형. 자 그러면 <웃음>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어? 박자배 <웃음> 먹자. 자 여러분 기반함 주변에서 싸워. 기반함 주변에서 렉 테스트니까. 기반함 주변에서 싸워. 날래 날래. 이리 오라오. 아새끼네. 아, 끼 흰팀 다 모여 제왕님 죽여. <웃음> 야 흰팀 아, 죽여라. 죽여라. 야다 모여 다 모여. 흰팀 죽여라.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아새 아새끼네 혁명적으로 만들어 줄까? <웃음> 아. 아. 아프다 날려 날려 이 오라 팀 뭐야 아프다 날려 날려 야 근데 렉 하나도 안 걸리는 거봐응야 아. <웃음> 렉이 하나도 안 걸리는데 아아아 아, 살려줘 매 살려줘 매 <웃음> 살려줘 <살려준매>. 매야 <웃음> 렉이 하나도 안 걸려 상대 왕컷야렉 완전 안 걸려 이거 뭐야